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 가하단 502777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7,8호 중에 각 기재만으로는 상해사망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망인의 최초 진단은 이 사건 상병인 급성신근경색증 등이었고 사망진단서상에도 사망의 원인은 병사로 직접사인이 폐혈증 선행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은 재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급격하게 상당한 정도의 과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을 초과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업무상 재해는 질병과 상해가 모두 포함되고 자연경과적인 진행을 초과하여 내적인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있으나 상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알수 있을 뿐입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방인은 2011년 4월 13일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8년 2월 8일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합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상법부칙은 개정상법 시행 후에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까지는 상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이 명백함으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